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오늘은 아시안컵 8강 경기 중 베트남대 일본의 경기를 촬영해 보았는데요. 현지 분위기를 짧게나마 요약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호로 베트남의 아시안컵 역대 최고 기록은 8강이었고 아쉽게도 이번에는 신기록을 세우지 못했지만 피파랭킹 50인 일본을 상대로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Yeah. rất n à a n h với chúng ta 이 제는 현지 뉴스 기사 를 한번 살펴보 도록 하겠 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으나 1월 24일 일본과의 경기에서 1대0으로 지는 결과를 낳아 또다시 기적을 보여줄 수는 없었다는 말이네요. 세계적으로 조금 과수평가되어 있는 베트남 팀들이 이번 아시안컵에서 적극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게임에 임하면서 베트남의 축구팬들과 라이벌 팀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 밑으로는 쭉 경기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스위치 곤다 라는 골키퍼에 대한 칭찬 글도 있군요. 제가 볼때 정확하진 않지만 생긴 게좀 혼혈인 같은데 키도 크고 정말 잘 막아줬습니다. 그리고 전반 45분 동안 아무 득점 없이 끝났다는 내용의 글도 있고 후반 10분쯤에 1번 팀에 페널티킥을 주어졌는데 요즘 제가 축구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언론에서는 이것을 57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외 밑에 글은 일본팀 감독과 박항서 감독의 경기전 각오에 대한 이야기이고 베트남 언론에서는 다행히 크게 박항서 감독에게 실망했다거나 원망하는 내용은 없네요. 아무래도 작년에 했던 U23에서 베트남이 우승을 이끌었기에 이번 아시안컵에도 베트남 국민들은 박항서 매직을 기대했으리라 생각되는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것 같았지만 그냥 소소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항서 감독의 계약 연장설은 베트남 축구협회인 VFF 측에서 사실무근이라 밝혀졌고요. 현재 계약된 상황은 2020년 1월 31일까지 월급 2만 2천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아시안컵 베트남전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지만 앞으로 이어질 국제무대에서 박항서 감독의 매직을 다시 기대를 하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로가기 버튼을 누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